언어의 정원 이동규는 데이비버스의 욕망의 진화를 현 시점에서 굳이 읽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된 책이랍니다. 한국어판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원서는 2016년에 3판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식입니다. 그때까지 발표된 신경과학 연구나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이동규가 만족할 만큼 충실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아주 폭넓게 다룬 대중서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검증되는지 맛보기를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규는 진화심리학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사냥채집사회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은 결국 추정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반면 신경과학은 현재 존재하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만 년전 원시사회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사실상 100% 확실히 알수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겠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도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크다는 명제에 시비를 거는 학자는 없습니다. 이런 선택과 분석에서 출발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더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해 이만큼 정확히 알아내기 힘든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도 인간이 결혼을 하면서 살았다는 추정은 덜 확실합니다. 당시의 유혼율에 대한 추정은 그보다도 덜 확실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할수록 그로부터 유도해낸 진화심리학 가설의 성공가능성이 대체로 떨어질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과거 환경에 대한 추정을 발견법으로 쓰기도 하고 그 추정 자체를 가설로 보고 검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발견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가설들의 집합을 가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선천적 심리기제들에 대해 온갖 가설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과거 환경에 대한 추정들과 진화생물학 이론들을 결합시키면 가설 공간에서 가망성 큰 가설들을 추려낼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도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추정과 부모투자 이론을 결합시키면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 심리기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심리학 가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섹스에 환장한다는 것은 다들 아는 건데 이런 가설을 만들어내자고 굳이 진화심리학적 추론식이나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 떠도는 상식들 중에 상당 부분은 틀린 지식입니다.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은 남자가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섹스에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가 남자를 그렇게 사회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심리학적 추론을 이용해서 널리 알려진 상식들 중에 가망성이 큰 가설들을 추론할수 있을 겁니다. 수십만 년 전에도 여자가 배란기일 때 섹스를 해야 임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과거 환경에 대한 이런 추정에서 출발하여 진화 심리학자들은 여자의 심리에 대한 온갖 가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열등하다면 배란기일 때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고 이왕 바람을 피울 거라면 우월한 남자와 배란기일 때 집중적으로 섹스를 하도록 여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과 비슷한 상식도 없었고 진화 심리학 이전에 비슷한 가설을 제시한 학자도 없었을 겁니다. 이동규는 신경과학과 진화심리학을 대조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천적 심리기제에 대해 연구할 때 진화심리학적 발견법까지 동원해서 가설을 만들어내는 심리학자와 진화심리학적 발견법은 배제하고 가설을 만들어내는 심리학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선천적 심리기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는 면에서는 양쪽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화심리학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경과학 연구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진화심리학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라 해당 진화심리학자의 무지나 아집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논점은 심리학 가설을 검증할 때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동원하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과거 환경에 대한 추정과 진화생물학 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설 공간에서 덜 헤맬 수 있느냐 여부가 진짜 논점입니다.